안녕하세요. 인물 일러스트 그리기 40대 유튜버 아트 페인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드로잉 방법과 그리는 과정으로 새로운 재료로 드로잉을 할거예요 보이시죠? 에보니라는 제품인데요. 에보니가 여자들 눈썹 그릴 때 눈썹 그리는 대용 그리고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고요 셔터 칼로 보통 연필을 많이 깎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샤파로 많이 깎아요. 그래서 샤파를 이용해서 쓱쓱쓱쓱 깎아보겠습니다. 자, 꼭 집어넣고요. 쓱쓱쓱. 이 소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에보니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코너에도 판매가 되고요. 원래는 그림 그리는 드로잉 제품으로 사람들이 잘 그려지니까 화장품 대용으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저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은 많이 이용을 하진 않고요. 일반 연필 무게에 굉장히 가벼운 한 2분의 1 정도 되는 느낌이고요. 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그어 볼게요 어,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이 손과 연필이 닿여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가벼워서 잡고 그어지는데 일반 연필하고는 감각이 좀 많이 다르네요 저보고 40대 유튜버라는 얘기를 왜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굳이 나이는 왜 그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음 저는 그림은 그리고 싶고 나이가 들어서 그림에 대한 욕망이 있으시고 그렇지만 도전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림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어떤 소망이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시도를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40대 유튜버라고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 저보고 용기를 내서 한발도 나아가서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멘트로 이용을 했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하이얼셀프코리아라는 채널이 있어요. 외국분 독일분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인데요. 그분의 그 채널은 삶의 의미를 찾아서 자신의 길을 나아가게 도와주는 자기 개발 분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 그냥 행복하고 싶어, 그냥 행복하고 싶어. 뭔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행복 그리고 성취감은 인생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나의 그목적 있잖아요. 개개인마다 목적이 틀리잖아요. 그 인생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림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없었고 환경적인 여유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림을 그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 일정 수준 이상 그림의 실력을 나오게 하고 싶다는 라그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런 과정을 선택하게 되니까 굉장히 저의 어떤 인생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냥 행동을 하잖아요 30대부터는 외부적인 압박에 의해서 그냥 저냥 사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았듯이 내일도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뉴스 보시잖아요 tv나 뉴스 코너 보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해서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이가 많았든 적었던 그분들이 과연 내일 아니면 지금 어느 순간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지 알았을까요 헝가리 유람선 참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깔아앉으면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단몇 초만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그림을 그리고 려 싶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림을 못 그렸잖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생각한 지는 훨씬 더 몇십 년 전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제가 50대, 60대 되어서 아 그때 시작할 걸 정말 그때좀 시작했었으면 정말 젊었을 때였을 텐데 이런 생각을 또할 거잖아요 그때는 또 그때 되어서 제가 굉장히 젊고 굉장히 인생에 뭔가 도전할 수 있는 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 그림을 다시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선택을 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소망들 있잖아요. 그 무언가를 선택을 해서 시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그림을 잘 그리는 법,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 이것을 알고 싶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드로잉을 하고 있으니까 드로잉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다 생각하셔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음 그림에 대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하고 싶다면 저처럼 뭐 유튜브를 이용을 해서 점점 나아가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나이에 나 자신을 속이지 말자라는 거죠. 나 자신을 속여서 사는 것만큼 사실 슬픈고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얘기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